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오는 집이 되게 많은데 집집마다 상황이 여러가지 라래서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얼지 말라고 물을 틀어 놓는다면 그러 온수를 틀어 놓으셔야 돼요 온수. 온수를 온수 틀어 놓으면 냉수가 보일러로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온수로 나오기 때문에 온수만 틀어놔도, 틀어놔도 온수를 틀게 되면 이런 세면대에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툭톡 쳐도 되는데 이슈전 헤드가 너무 이렇게 둥탁하거나 그러면 이게 물 조절이 잘안 됩니다, 이게. 예, 요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 이건 뭐냐면 정수기 밸브예요. 정수기 밸브. 이거는 정수기 부속 중에서 정수기 중간 밸브입니다, 이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수기 호스. 이건 6mm짜리예요. 6mm 부속. 그리고 이거는 15mm 수도용 정수기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화장실을 보면 여기 변기가 있고 그다음에 냉수, 온수 이렇게 있어요. 세면대고. 냉수 쪽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온수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온수 고압포스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풀고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이게 여기 사이에 생기는 거죠. 이 부속을 사용하면 물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밑에다가 세면기 밑에 설치하기 때문에 물을 위에서 모르고 닿더라도 이쪽에서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뭐 잠그지 않는 이상 계속 물을 흘려 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앵글밸브를 잠가 주시고요 그리고 고압포스를 풀어 주세요 풀었으면이 정수기 밸브를 여기에 조여 주는데 여기 고무패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또고압포스 쪽에 고무패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사산에 굳이 여기하고 여기에 테프론 테이프를 안 감으셔도 돼요. 고무패킹이 있을 때는 테프론 테이프를 안 감으셔도 된다 너무 세게 조이면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게 조이다 보면 딱 멈추는 데가 있어요. 그럼 방향을 거기로 해야 돼 이거. 자 이제 조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포스를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 정수기 이 중간 밸브를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 꽉 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세게 누리면안 빠집니다. 이게. 그리고 뺄 때는 이걸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얘를 딱 잡아주시고 돌려서 빼시면 빠져요. 그냥 낄때는 그냥 탁 껴라 끝까지. 안 빠져요, 이제. 이 반대편을 길게 다시 꽂아주고. 됐어요. 그리고 이쪽을 캡을 빼서 이렇게 먼저 끼워주고 이 앞부분을 세게 누르면서 흔들면서 누르면서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을. 틀고요. 정수기 밸브 이것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것도 열어주세요. 조금 세게 그리고 더 작게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추울 때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여기서 줄을 바로 늘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중간 밸브를 쓰지 않으면 수전에서 온수를 쓸때 여기가 막 떨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물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막 흔들리고 막 물을 쏩니다. 그냥. 그래서 냥그이 중간 밸브를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거랑 별도로 묶어서 또 고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용도 관부치 앵글밸브를 이용해서 수도를 하나 뺀다든가 아니면 T자를 이용해서 수도꼭지를 따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온수 틀기를 하면 어떤 게 좋냐면요 이 물이 흐르는 경로를 보여드릴게요 정수기 밸브를 이용해서 물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계량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요 대부분 보일러로 들어가는데 이 보일러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비트를 통해서 다른 데로 가는 데도 있어요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 들어가서 이 냉수가 보일러로 들어갑니다 온수를 틀었으니까 그래서 찬물이 보일러로 들어가면 여기서 보일러가 가동해서 뜨거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욕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실에 온수를 틀었는데 계량기도 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보일러도 물이 살아서 냉수, 온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물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안에 일단은 물이 어느 한 군데는 얼지 않는 구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란다 변두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단열이 안 되면은 이런 데는 또 별도로 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한 군데만 온수틀기를 해줬는데 보일러도 보호가 되고 수도계량기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한 군데가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냉온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추운 겨울에 이한 군데만 살아나도 그래도 물은 쓸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몰라서 오는데 정말 심하게 온 경우는 요 아예 물을 못 씁니다.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냉수, 온수 관련된 건데, 이 보일러에 보면 굵은 관두 개가 또 있어요. 그건 난방관이라서 이 방바닥에 깔려있는 난방 배관인데, 그 배관은 이, 어느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그 보일러 난방을 시켜준다 그러면. 왜냐면 하그 주기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뜻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난방관은 잘얼질 않아요. 난방을 며칠씩 뭐 가동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일러 난방관이 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냉온수가 오는 경우는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보일러 온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수 틀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영하 15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 이런 날씨에 그래도 집에서 물을 쓸수 있는 구역이 생기고 또 계량기도 보호가 되고 보일러도 보호가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온수를 틀면 무조건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 게 아니냐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수를 일정량 이하로 틀면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순간식 보일러일 경우에 저장식은 늘 물집 안에 온수가 데워져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 순간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약하게 틀면 은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은 너무 춥다 또 해마다 수도가 올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요 저장식이든 아니면 순간식이든 전부 다 온수틀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온수틀기를 해주면 수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도세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누진제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단열이 잘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물을 틀어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군데만 틀어도 우리 집은 뭐 수도계량기나 보일러가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여기 한 군데만 틀어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 이쪽 베란다가 너무 단열이 안 돼서 여기 베란다 냉수하고 욕실 온수를 틀어놔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물세가 두 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밤하고 아침에만 좀 틀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낮에는 꺼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좀 약하게 튼 거하고 조금 세게 튼 거하고 물세가 차이가 날수 있어요. 비싸다면 비쌀 수가 있는데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이 한번 수도가 얼면 녹이기 힘든 집도 있어요 녹이질 못해서 그 다음 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집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어떤 집이다 해가지고 온수를 꼭 틀어놔야겠다 싶으시면 꼭 틀어놓으세요 그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가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약한 달간 한파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 4년 전에 실제 한파가 한달 넘게 이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속 편하게 아예 그냥 계속 온수틀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잠갔다가 열었다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속 편하게 한달 내내 수도를 틀어놓는 것도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씨와 상황과 각 주택의 단열 상태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열이 잘된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방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세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 집은 온수틀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그리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 건물 외부에 화장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벽돌이든 콘크리트든 아니면 조리식 판넬이든 간에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얼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보조 전열등, 전기 그 콘센트를 설치해서 그렇게 켜주든가 아니면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양변기 화장실 여기 물통 안쪽에 보면 물이 내려가는 덮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바를 담기면 그 덮개가 올라가잖아요 그 덮개에 구멍을 실시해주면 얼지 않습니다 여기에 열선을 감지도 않았는데 이 전체가 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양변기가 아니라 화병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은 사실 제가 보기엔 좀 힘들어요 여기 안에 보조 전열등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얼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화병기를 양변기로 교체한 다음에 덮개 구멍을 실시하시면 이 외부 화장실도 얼지 않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깥에 보면은 마당에 부동전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전 말 그대로 얼지 않는 수전이에요 마당에 이렇게 수도를 하나 빼서 올려서 여기에 묻는 거죠. 그리고 이 윗부분만 나오는데 이 부동전이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을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동전 자체에 얼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앞에 수도가 있고 그래서 수도를 자체적으로 잠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위에 부분에 또 열었다 잠갔다 하는 밸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막 이렇게 흐르게 해주세요 완전히 완전히 개방시켜 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뒤에 거를 꽉 잠그세요 그냥 살짝 잠궈도 이게 멈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뒤에 거를 세게 꽉 잠그시면 여기에 있던 차 있던 물이 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땅 밑으로 물이 쭉 빠집니다 여기 밑에 구멍이나 있어요 구멍 그렇게 해서 여기 배관에 있는 물을 쭉 빼줘서 겨울에 얼지 않게 해준다 이게 부동전입니다 이게 그런데 중간에 이 물을 또 빼서 쓰면 이걸 열고 빼서 쓰면 그때 또그 사이에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서 오늘부터는 이 부동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땅 속으로만 물이 차 있는 격이 되는 거죠 이 위에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보온을안 하셔도 돼요 보온하지 않아도 이 부동전은 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원리대로만 확실히 해 놓으시면 얼지 않으니까 따로 여기에 뭐보온재를 싸고 열선을 감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 어느 실외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 그냥 보면 이게 얼어 터져요 겨울에 그래서 구멍을 실시해서 막아 놓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게요 덮개를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 집은 이 제가 제 가르쳐드린대로 덮개 구멍을 했는데 이렇게 철판피스로 쇠피스로 막아 놓으니까 이렇게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거는 새로 뚫은 거예요. 2mm짜리로 뚫습니다. 2mm짜리로. 철판피스로 굵게 뚫지 말고 2mm짜리로 뚫으세요. 구멍을 철제에 구멍을 뚫는 드릴 비트가 있어요. 2mm에서 3mm 짜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 2mm를 뚫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뚫으면 뚫려요. 이미 뚫어놨지만 2mm, 3mm 차이가 납니다. 물새가 2mm 짜리를 이렇게 뚫어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걸쇠 탁 소리나게 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그리고, 이 단김추를 적당히 맞춰서 꼽아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년에 봄에 대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거를 피스로 막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걸 다시 바꾸세요 이거를 새 덮개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내년 겨울에 또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스탬피스가 있으면 저게 구멍을 메워주셔야 되는데 한번 구멍을 메워주고 빼면 저 구멍이 또 넓어져요 그럼 물새가 2mm하고 3mm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옆에 구멍 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기 저 마개에다가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런데 저기다 뚫는 게 아니라 이 오버플로우 간 여기에다 구멍을 뚫는 건데 지금은 이물 높이가 이 필밸브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물 높이가 여기까지 차요 밑으로 내리면 또 여기까지 차고 그래서 지금 조절을 한게 여기 물때가 꼈잖아요 여기까지 물이 차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버플로우관에다가 어떻게 구멍을 뚫냐면 이런 드릴 비트를 여기더긴게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쑥 집어넣지 말고 그럼 길이가 짧아지니까 약간 좀빼 가지고 끝부분에 물리게 한 상태에서 꽉 조이고 이제 이 옆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높으면 물 높이가 높아지니까 최대치에서 좀 낮게 여기쯤에 뚫어보겠습니다. 일단 2mm짜리 구멍이 예쁘게 났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물을 열어주면 물이 찰 거예요. 이렇게 이 밸브 높이만큼 물이 찹니다. 예, 예상대로 여기에 딱 멈췄어요. 이때 요 구멍 뚫어 준이 높이만큼 이필 밸브를 올려 주는 거예요, 이걸. 이 구멍보다 위로 가게. 그러면 이 물이 찬 높이가 이 구멍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계속 빠져 나갑니다. 저기 보시면 물이 흐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저게 물이 쭉 빠져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 오버플로어관에 구멍을 뚫어주는게 소리도 안나요. 이게. 물이 내려가는 소리도 안나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마개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소리가 나요. 물 빠져내려가는 소리. 꼬르륵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꼬르륵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아이 소음이 좀 있네요. 이거를 제가 좀강과 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구멍을 쉽게 뚫을 수만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봄이 됐다 아 이걸 실시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필베브를 내려 주시면 돼요 물을 내리면 그러면 여기 구멍 그 밑선에 멈추게 돼요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는 원리 이필베브로 상하를 조절하면서 구멍 높이에 닿게, 닿지 않게. 그래서 물이 멈추고 또 빠지게 이렇게 하는 원리에요. 아, 요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댓글을 통해서 어느 분이 올려주셨는데, 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 옆에 구멍 뚫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2, 3mm 정도 되는 철사, 그거를 불에 달궈서 여기 옆을 지져서 구멍을 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방법이 있는데 저거는 구멍을 뚫기가 쉽고 요거는 조금 구멍 뚫기가 쉽지 않아요 이 변기에 따라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 오버플로어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구멍을 뚫을 수만 있다면 오버플로어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저 막의 구멍도 이 외부 화장실에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에 강력한 한파가 예보되었습니다. 수도동파와 단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